자 이번에는 노 포즈 더블 턴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요 노 포즈라는 말에서도 알수 있듯이 탑 포즈 없이 탑 포즈 자리에서 바로 턴을 하시고 다시 한번 턴을 해서 정면을 바라보신 다음에 포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서 출발하는 턴을 말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워킹을 하고 걸어오시다가 탑 포즈 없이 바로 턴 하시고 다시 한번 턴에서 포즈 그리고 돌아서 출발 하는 것을 말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 포즈 쪽에 오셔서 포즈 없이 바로 도시고 다시 한번 돌아서 포즈 그리고 돌아서 출발 해주시는 걸노 포즈 더블 턴이라고 합니다 자, 노포즈 더블 턴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노포즈 더블 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